안녕하세요.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들어가십시오. <웃음> 아, 모처럼 이렇게 미친TV의 얼굴 들이밀고 있습니다. 아 사랑하는 애덕자님이 재밌는 질문이 댓글로 접수가 됐어요. 그래서 답변도 드리고자 이렇게 새 인사도 드리고자 아, 미친TV로 뵙게 됐는데요. 며칠 전에 올라왔던 그 찰스 디킨스 그리고 빈센트 반고 스토리 있죠? 거기에 나희님께서 질문을 남겨 주셨습니다 어,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, 작가님 제 기억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전에 고흐 작품을 보는데 도슨 트 분께서 이 그림은 고흐가 정신병원에서 이불을 뜯어서 그려서 물감 아래로 이불 무늬인 빨간 점이 보여요 라고 한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런 작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도 오래되어서 거의 10년 전 고흐 박사님께 여쭙게 되었네요 <웃음> 네 물론 들어봤죠. 제가 누굽니까? 우리 친형님보다 빈센트 형님을 더잘 아는 그런 화가 아니겠습니까? 제가 물론 뭐 우리 친형님이 없으니까 <웃음> 그렇게는 한데요. 바로 이 작품 되겠습니다. 어, 한번 볼까요?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이고요. 작품의 제목은 뭐 우리말로 하면 은큰 플래터나스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? 예, 네, 다른 제목으로는 생레미의 도로인부들. 라는 작품 되겠습니다. 1889년 11월 말에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. 이 작품에 대한 근거는 빈센트 방고가생리이 정신요양원에서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 남아 있습니다. 1889년 12월 7일자 이 첫째 장편지 가장 아랫부분에 있습니다. 여기 네 올려드릴게요. 여기구나. 네. <웃음> 어 제가 한번 번역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밖에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 내 일에도 좋다고 생각해 마지막 작업으로는 어,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거대한 플래터나스 나무 아래에서 도로를 수리하는 마을의 풍경이야 그리고 모래더미 돌 거대한 나무 그루터기 노랗게 물든 단풍들 그리고 여기저기 집 앞과 작은 형제들을 볼수 있지 뭐 이런 말이고요 다음 장에는 해요. 어, 제수 씨요한나 얘기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가 생레미 정신 요양원에 들어가 가지고 한 반년쯤 지나서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. 어, 대충 뭐좀 섞어 드리면은 빈센트 반 고가 1889년 5월 말쯤에 생레미 정신 요양원에 들어갔고요. 그리고 한한 한 달쯤 지나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갑자기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. 정신이 힘들어져 가지고 독방 생활을 좀 하다가 다시 나왔고요. 어,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작품이죠. 그 아르레 침실, 화가 침실, 노란 침대에 관한 그 그림, 그 그림을 모작을 한점 그렸습니다. 그러고 나서는 빈세트 방고가 갑자기 이제, 어, 거장들의 작품들을 막 모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. 그때 그린 작품이 장 프랑스와 밀레의 시뿌리는 사람 막 이런 그림들을 열심히 열심히 모작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편지를 보면은 뭐좀 날이 추운 여전히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. 어, 아무리 태양빛이 강한 뭐 열정의 프랑스나 뭐 프랑스라고 하더라도 사실 겨울에 조금 춥긴 해요. 물론 우리나라처럼 막 영하 10도, 20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추위는 아니지만은 뭐 그때 패딩 있었겠어요, 뭐 플리스가 있었겠어요, 싸늘합니다. 우리가 가면 그렇게 추운 건 아닌데 거기 현지인들한테는 제법 춥죠. 어제 얼마 전에도 제주도함 갔다 왔는데 추석 좀 지나서 갔다 왔나 아무튼 그때쯤에 <웃음> 저는 그냥 흰 티셔츠에다가 코트 하나만 입고 다녔는데 어제주도 계시는 분들은 다 패딩 입고 다니시더라고요. 아무튼 그건 그렇고. 아 이때 빈센트 반고는 이제 뭐막 독방에서 나왔을 그때였는데요 담당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보호자죠 이제 그 보호자 동행하에 야외에서 풍경화를 그릴 수 있게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 그 11월달, 10월, 11월 막이 시기에 빈센트 반고가 그린 그림들 보면은 그생 레미 정신 요양원 인근에 있는 올리브 과수원 그림들 그리고 밭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렸었어요. 자 오늘의 작품 좀 보겠습니다. 이 크기가 가로 91.8cm에 세로 73.4cm짜리고요. 편제도 얘기 나왔듯이 밖에서 그린 겁니다. 어, 지금 여기는 생레미 정신 요양원이 있는 그 생레미라는 작은 마을의 메인 스트리트 쯤 되는 그 길인데요. 어, 미국 곳 있던 DC에 있는 더필립스 컬렉션이라고 하는 미술관에 거기 옛날 자료가 있었어요. 가져왔는데 요 바로 이 흑백 사진입니다. 여기다 넣어 드릴게요. 여기구나. 네. 이 흑백 사진하고 똑같죠? <웃음> 네 작품에 여기 왼쪽에 건물들이 있고요. 중앙에 길이 있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. 아래에 여인들 막 걸어 다니고 있고요. 오른쪽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더 있고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옆에 큰 나무들이 있고요. 그 위에는 단풍이 들어서 놀았습니다. 편지에서 얘시에듯 밖에서 그렸는데 이제 이클리블랜드 미술관 그 큐레이터와 학예사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 빈센트 방고가편지에쓴 것처럼 완전히 밖에서 그린 건 아니고요. 어, 대략 한 스케치 수준만 밖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요양원으로 돌아와서 작업실에서 그린 걸로 어, 추정이 됩니다. 이게 물감이랑 붓질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. 여기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확대 들어 볼게요. 여기 좀 투명, 반투명한 이 인부들 있죠, 작품 중간에?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그렸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여, 여인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들 그 다른 부분들은 작업실에서 그렸대요 <웃음> 그래서 아, 비서서 방법도 살짝 좀 뻥치 등을 좀 좋아하는구나 네. 어쨌든 그래도 이게 밖에서 그리긴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작품을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쫙 해보면 여기 이렇게 어, 여기 보시면 막 먼지도 있고 막 나라다니도 무슨 낙, 낙엽인지 뭔지 벌레인지 모르겠지만 막 무슨 유기물도 막 늘어 가지고 말라버리기도 했는데요. 여기 어딘데 어딘지 아무뭐 이런데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좀덜 칠한 부분들이 많은데요. 바로 여기 확대해 보겠습니다. 이 빨간 땡땡이들이 막 보이시죠? 이 부분이 바로 나희님께서 질문하신 그 이불에다 그린 그 그림 되겠습니다. 어,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게 이불인지 뭔지도 몰라요. 단지 싸구려 천에 빨간 점들이 프린트된 인쇄된 천이었다고 합니다. 사과가 캔버스 말고도 사실 저 다른 천이나 종이나 이런데 그림을 그리기는 해요. 저도 뭐 나무 박스나 뭐, 뭐 두꺼운 도화지나 뭐가 있을까, 뭐 은박지나 이런데 그림을 그리거든요. 근데 빈세트 광고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작품들이 다 종이나 이렇게 캔버스에 그려졌는데요. 특히 이때는 뭐 생림이 정신 유영하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맨날 그림만 그리던 때였고 게다가 거장들의 작품들 모작을 많이 하고 있었던 때였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캔버스가 부족했던 거입니다. 어, 이 직전에 비슷한 고 동생 태호한테 보낸 편지를 한번 보면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11월 26일자 편지인데요. 여기 편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, 번역해 드릴게요. 캔버스가 거의 없단다. 보내줄 수 있으면 캔버스 한1 0미터 정도 보내다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.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, 초반에 제가 소개드렸던 그 12월 7일자 편지 있죠?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태호에게 어제 습작품을 담은 박스 하나를 택배로 보냈는데 무사히 받길 바란다 방금 도착한 10m 캔버스 정말 고맙다 <웃음> 즉이 시기쯤에 아까 그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소장한 그 빨간 땡땡이가 있는 그 그림을 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완성하고 나서 캔버스가 도착을 했나 봅니다 즉 캔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어, 그냥 요양원이나 작업실에 굴르다니던천 쪽을 하나 들고 나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12월달에 그 12월 7일자 편지에 나온 그 캔버스를 받고 거기다가 어, 새 캔버스에다가 이거랑 똑같은 작품을 그렸습니다. 다시 그렸어요. 네 똑같죠? 이 작품이 바로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필립스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는 바로 그 작품인데요. 색감만 다르지 똑같고요. 이거는 뭐 100% 그냥 캔버스에다가 그린 작품 되겠습니다. 어, 클리블랜드 미술관 큐레이터가 원 작품 거기에 이제 빨간 땡땡이가 있고 막, 막 유기물들랑 붙은 게 있고 그래서 궁금하잖아요. 필립스 컬렉션에 있는 저 똑같은 작품도 혹시 땡땡이가 있는가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작품을 받았어요. 근데 작품을 뜯어보니까 이 캔버스 천이 이미 알루미늄 틀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고 합니다. 뜯지도 못하고. 예를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가 나오겠어요. 그냥 허울경기만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현미경이랑 각종 장비를 써가지고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작품이 100% 캔버스 천이 맞고 그 다음에 물감 역시 빈센트 반고가 작업실에 썼던 밖에 나갔었던쓴 그런 물감이 아니고요. 작업실에 썼던 그 물감이 맞다. 즉이 작품은 이렇게 필리스 컬렉션에 있는 작품은 약 어, 12월 또는 1890년 1월쯤에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자, 나희님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?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미친블로그나 미친카페 또는 미친 t v 에 댓글 또는 글로 남겨주시면 요 어, 간단한 것들은 뭐 제가 그냥 댓글로 답변 드리고 또 그리도 편한 것들은 미술스토리나 이렇게, 이렇게 영상이 더 나은 거는 미친TV로 술미 제작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그럼 전 이만 쌓여있는 캔버스 예, 그만 숙성시키고 빨리 그림을 그리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랜만 하니까 어색하네요.